이야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비시티 2일차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좀비시티 우리가 더 좋은 아이템을 구해서 생존해보자고 좋아 우리 총 있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그 좀비 뚫고 지나가자 <웃음> 와얘 뭐야 창백한 좀비 음...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그니까 뭐야 어 튀어오는 야, 애부터, 뭐야? 튀어오는 애부터. 붉은 남, 흰백 신비권을... 건드기. 어, 징그러워. 군인 좀비다. 야, 군인 좀비 잡으면 아까 뭐 나오던데 템? 어, 템 나왔어. 이문의 주사기랑 탄알. 야, 뒤에 뒤에. 탄알 먹자. 탄알. 탄알 좀 챙기고요. 먹어. 어, 환타 환타 환타. 아, 나목 말라네. 잘 됐다. 환타 좀 먹겠습니다. 목좀좀 좀 채우고. 야, 폴리스 좀비. 그리고 뭐야 광신도 좀비! 뭐야? 어 뭐야 광신도 좀비 교회를 믿으시나봐 어 잠깐만 본인 좀비다 나 총알이 없어 총알이 이제 무기가 없어 내가 지켜줄게 음... 아무래도 나이집좀좀 좀 털고 갈게 얘들아 따라와 무기 좀 얻어서 가야, 가야 될것 같아 여기는 뭐지? 어, 여기. 아파트인가? 여기가 문인데?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가보자 가보자 올라가서, 어, 잠깐, 내가, 내가 문열수 있어. 문 열고. 어, 안성탕면이다! 안성탕면 먹을 사람? 저열! 잠깐만, 올라가서, 챔돈 털어볼게, 위에 가서도. 어, 옥상이네, 여기는? 미문의 남자. 이 사람도 생존자구만. 아, 나 무기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아 어, 야, 리아야, 도와줘! 1층이야! 갈게 좀비가 쫓아오고 있어 야 못된 녀석 여긴 이미 누가 털어갔는데? 미호야 무기 좀 구했어? 어 뭐야 창백한 좀비 야 뒤에 좀비 아 어, 얘들아 여기 군대가 있어 군대 한번 들려가보자 여기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 들어가볼까? 이 창고다 어 여기 먹을 게 물이 있다 물 물도 좀 마시고 오 의문의 주사기다 얘들아 응나곧 음. 죽어 왜왜 왜, 주사기가 없어? 응나죽게 일로와 음... 주사기 주사기 내가 나한테 받아 나한테 여기 얘들아 저쪽 안에 여기 군대니까 총이 있을거야 총좀 챙겨갈까? 어? 여기 로켓이 있습니다? 와 로켓 대박 충격을 가할 시 폭발이라고 써있다 리알 리알 일로와봐 일로와봐 어? 이 로켓에다가 총알 쏘면은 터지나봐. 쏴? 아니, 이따가 물음표, 물음표에 서 써보자. 어때? 그래. 어, 챙겨가, 이거 챙겨가. 군대라서 확실히 무기가 많, 많네. 어? 얘들아, 여기 딱 봐도 주사기가 엄청 많아 보이는 곳인데. 어, 야, 저기. 어, 진짜다. 오, 어, 주사기 있어. 주사기 어, 짱 많아.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오, 오! 사건 탄알도 있고요. 오, 여기 주사기 짱 많아, 얘들아. 챙겨 주사기 챙겨. 하나 챙겨야겠다 여기 진짜 많다 여기 그리고 총알도 있어 스나이퍼 탄알 얘들아 여기 전투신량 있다 밥 먹자 와 전투신량은 좀 많이 차는 거 같아? 필요 없는 건다 먹어야겠어 주사기 좀좀 좀 챙기고 여기 군대 막사가 있다 얘들아 들어가보자 그냥 어,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네? 진짜? 막혀있어 아 여긴 군인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음. 거기, 거기 창고야? 문, 문 열려 있어? 어, 여긴 들어갈 수 있다. 뭐야? 어, 여기 소총 있어, 스나이퍼. 와 잠깐만, 잠깐만, 불좀 켜볼게. 우와! 스나이퍼 있어. 야! 우오 스나이퍼도 있구요. 와 2층에 엄청 많아, 총알. 얘들아, 1층에. 일로 와봐, 얘들아! 얘들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소름, 소름. 일로. 무기창고, 무기창고! 얘들아, 무기창고가 있어! 샷건, 로켓, SMG 야 여기서 챙겨 챙겨 챙겨 얘들아 스나이퍼 가져가야지 난 로켓도 있어 로켓 못해줘 챙겨 챙겨 챙겨 로켓 런처가 있어 와 뭐야 이런 곤충 같은 거 버려 버려 로켓 막 챙겨 그냥 야 여기 진짜 군대가 짱이다 역시 이거 만약에 너네들도 실제로 좀비 사태 터지면 군대로 가 그렇죠 군대로 가서 생존할 수 있네 이거 군대가 짱입니다, 역시 자, 여러분들 저희가 군대를 돌아서 로켓, 스나이퍼 많이, 어 저기있다 한번 쏴볼까? 스나이퍼 한번 쏴볼게요 오? 데미지 60? 오. 오케이 오 주택가 가서 이번에는 파밍을 해보자고 오 저기 근데 빨간 색깔 뭐야? 어디 어디? 그러네? 저기 한번 가볼까? 못 들어가는 공간같이 생겼다, 근데. 아... 저 교회가... 직업을 선택해서 들어가나 봐. 신도! 신도라는 직업이 있네. 어? 신도라는 직업을 선택하니까! 조기화 당했어!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근데? 와, 뭐야? 와, 뭐야? 유탄 상자가 왜뭐 이렇게 많아? 여기는 약간 사이비 종교인가 봐. 무서워! 와! 얘들아! 신도 오니까 응? 여기에 무기가 엄청 많은데? 나와 봐. 신도가 짱이네! 아니 뭐 사이비 종교에 무기가 많아. 뭐야? 미문의 주사기, 총알, 구급상자까지. 아, 기본템이 좋네. 하지만 사이비 종교라는 거, 위험한 곳이라는 거. 아! 나 죽었어! 나 좀비 됐어! 여매나 응. 음. 너가 좀비가 됐었다고 했지? 음 밖에 여맨 좀비가 돌아다녀. 봐봐. 저 위에 네가 있어. 어? 야, 뭐야? 내가 좀비가 되었어. 어, 뭐야? <웃음> 야, 야, 야, 야. <웃음> 얘들아, 나도. 아니만내템좀 먹을게. 내꺼, 내꺼. 거, 내 거. 잠깐만. 나 경찰서 좀 가서 무기 좀 챙겨야겠어. 좋아, 좋은 생각이야. 경찰 곰봉하고 엄청 많은데? 오! 방탄 조끼 오오 리아 좀비! 리아야 리아야 왜 좀비가 됐어? 이러지마 어... 아 이러지마 오오오 오오 어 어? 어. <웃음> 네가 리아를 죽였어! <웃음> 야! 찾았다! 물음표 물음표 어? 오늘 우리가 잡아야 돼 물음표 물음표야 저 물음표 물음표! 군대로 끌고 가서 군대에서 무기 막 먹은 다음에 죽이자 어? 마침 군대도 바로 옆이다 어어어 얘들아 이쪽으로! 자 물음표 물음표를 죽이면 뭐가 나올까? 너무 궁금한걸? 오케이 저 물음표 물음표 오여기있다오 얘들아 피좀 다는데? 아닌가? 아주 좀 많이 남았다 나도 무기 좀 챙기고 올게. 아 피가 안나는거 같은데? 옆에서로는. 이 좀비의 정체 도대체 뭐야? 와, 진짜 얘왜안 던다. 이게 왜안 던아? 뭐 하루 종일 때리고 있어야 어이, 되는 거 아니야? 따라와. 밤이 됐는데 진짜 하루 종일인데. 야. 그냥 포기할까? 얘들아. 얘는 너무 강한 거 같아. 240발을 썼는데도 못 잡고 있다고. 어, 나 물이 없어도 막피막 따라 지금. 어! 어쩜 좋아? 음, 물이 목말라. 저거는 내가 못, 내가 봐도 못 잡을 것 같아. 사람이 많으면 금방 잡을 텐데. 자, 어쨌든, 이 물음표 물음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음, 죽질 않고 있어. 체력이 너무 많고 아! 너무 아프네 자 어쨌든 이 물음표 물음표를 잡진 못할 것 같아요 거의 군대 무기 총알을 다 썼지만 죽지 않고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좀비시티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총 3일째까지 해봤는데 거의 다 돌아다니면서 한번 파밍을 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아. 어. 어. <웃음> <웃음> <웃음>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